종이 묻고, 또 네. 지난번에 또 종이 하셨으니까, 그쵸. 이제 종이 전문가. <웃음> 안 그래도, 아, 나 너무 종이만 하나. <웃음> 다른 소리 그만하고. <웃음> 100% 천연 펄프로 종이로 만들어진 물티슈입니다. 열어볼까요?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. 저희 파괴왕님 <웃음> <웃음> 잘 찢어진다는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. 진정해. <웃음> 진정해, 진정해. <웃음> 뭔가 어, 향이 있죠. 좀, 에이, 좀 있죠. 네. 향이. 어, 이게 론데요 이거 로션 향이 <웃음> 나네요. 요상해요. 그 세타필이라는 그아 로션이라고 해야 되나? 어, 고제품에서 나는 향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안심 유크리에서 무합성 향이라고 적혀 있거든요. 향을 첨가한 게 아니라 이 원료 자체에서 음. 나는 향기인 것 같네요. 그래도 음. 이게 쓰고 나서 이렇게 마른 표면에서는 이게 냄새가 안 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오늘 또 특기를 음. 한번 발산해보시겠어요? 어, 찢어보라고요? 네. <웃음> <웃음> 오 되게 쉽게 찢어지죠? <웃음> 그 우리 옛날에 네. 가정통신문 요즘 가정통신문 안 받는데요? <웃음> 그럼, 앱으로 다 받는다고 아, 그렇죠? 네. 그 갱지를 찢는 느낌이에요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, 처음에 <웃음> 었을때 이렇게 얇고 보들보들한 게물티슈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? 그래도 이런 물티슈니까 잘 닦이겠죠? 한번? 너무 종이 같은데? <웃음> 한번 닦아볼까요? 정말 물티슈로서. 때... 찢어버렸네, 이거 어떡하지? 왜 <웃음> 네, 그래요? <웃음> 물티슈로서의 기능을 잘 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짜란. 제가 커피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그거팬더짤 네. 아세요? 다, 다 쏟아버리면 안돼그팬더처럼 아, 네. 그 갑자기 이렇게. 탁! 탁. 네. 못하겠어. <웃음> <웃음> 어, 저, 저 너무 깜짝 놀라는 네. 타입이라서. <웃음> 네. 잠을 깨는 데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역시 커피를 쏟는 게 효과적인 게 와. 너무 소심하게 쏘으신거 아니에요? 여기 한 방울 더 흘리면 안 될까요? 예, 알겠습니다 <웃음> 여기가 좀 너무 안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 앞에 조금 더 <웃음> 너무 하찮은데요? 여기 일반 물티슈로 준비를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받아온 물티슈군요 <웃음> 음 역시 치과인 물티슈지 무슨 단계죠저 <웃음> 간편하게 <웃음> 물티슈 꺼내주시겠어요? 야, <웃음>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잘 <웃음> 꺼내라고 했죠? 아이고, <웃음> 네. 이거부터 먼저 닦아봅시다. 각각 아, 좋아요, 하나씩. 좋아요. 양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? 물티슈는 거의 한 번에 잔여물 없이 잘 닦였고요 종이물티슈는 어떤가요? 아 얘는 네. 젖어가지고 음, 하나 가 정도가 더 필요하겠네요 이게 종이물티슈고 여게 일반 물티슈거든요 일반 물티슈는 그 닦은 부분만 조금 얼룩이 져 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다 흡수를 해서 네 얼룩 닦는 데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뽑으세요 아하하하 하 <웃음> 아 분명히 제가 경고를 했을 텐데 <웃음> 이게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물기가 남아요. 어... 일반 물티슈에 비해서 닦은 자리에 남는 물기가 조금 더 많아요. 입술에 바르는 이것도 한번 닦아볼까요? 어, 저거 있는데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 앞발 니고 손입니다. <웃음> 닦아볼게요. 여기 닿는 부분은 어떤 느낌이세요? 뭐그 착색이 <웃음> 착색이 잘 되, 너무 잘 되는 타입인데요? 비슷하게 닦였어요. 그러니까 물티슈하고 종이 물티슈하고 크게 차이 없이. 그러니까 느낌은 어땠냐면 확실히 그냥 일반 물티슈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종이 물티슈는 이 종이 의 질감이 있거든요. 그게 음. 손에 그대로 느껴져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아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음. 종이 같아요. 식당에 갔어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음. 물티슈가 필요해요. 어떻게 음. 하시나요? 아 저기요. 네? <웃음> 아저 너무 저 <웃음> 너무 사투리 쓰는데요? <웃음> 어, 잠시만요.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무슨 일이세요? 아저 물티슈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? 아네 잠시만요. <웃음> 이렇게 받아오잖아요.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내년부터는 아마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물티슈를 달라고 하는 게안될것 같아요. <웃음> 왜요? 자원 재활용법이란 법이 있어요. 일회용품이 거기에 적혀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무상으로 제공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<웃음> 아 근데 거기서 지금은 물티슈가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원래는 아 올해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일회용품에 물티슈를 포함을 하도록 돼요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 은 이제 내년부터는 네? 물티슈를 못 받는 제공을 한다고 해도 돈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줘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법에 걸리게 되니까 아